전에 나왔죠. 더 포레스트 후속작. 소노브더 소노브더 아, 포레스트. 일단 <웃음>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편이랑 합방도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거든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이 게임 내가 자세히 영상을 안 봤는데 혹시 오프닝 영상이 있나? 어, 있다. 일단은 더포레스트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고 엔딩이 약간 비극으로 끝나는데 그 섬에 뭔가 탐사를 하러 헬기를 타고 온 느낌인 것 같아요 와, 설마 이것도 추락으로 시작하나? 어? 뭔가 우리 약간 요원인가? 뭐야? 오야 할수 있는데? 잠깐만. 야 지금 에드워드 퍼프톤이라는 사람이 31주째 지금 실종이래. 퍼프 코퍼레이션 CEO인데 지금 이 사람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? 지금 퍼프톤 부인이고 퍼프톤 가족이 다 실종됐네 여기. 딸도. 난 아직 들어가는 중이야. <웃음> 어? 파이트 데몬스? 어? 뭐야? 누가 총 쏴? 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, 어라래? 총에 맞았나? 아이고 큰일났다 야 이거 근데 차라리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안전한 거 아니냐? 맞지 야 이거 차라리 바다가 나은 거 아니야? 어 빠졌어 이거 압력 차이 때문에 안 열리는 느낌인데 지금 이, 오케이 팔로차 팔로차 팔로차 계속 차야돼 이거 계속 차야돼 예쓰 물속인 거야 나 지금? 오, 오. 음, 눈 떴다 어 뭐야 아니 눈 겨우 떴는데 다시 감기 야 약간 실험복 입은 사람이 지금 나 다시 기절시키 이제 총맞아서 내려가거든요 아 이제 총맞아서 그, 내려가? 그스포 아. 니은 지금 얘가 연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밑에서 막 머리 부여잡고 막 <웃음> 불쌍한데 <웃음> 치료해줄까 불쌍한데? 연비 어어어 어, 어, 생긴 거봐와 살발하다 와, 얼굴 살발해? 좋았네 보톡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<웃음> 아니 투디야 네? 아 혼자 침착하게 뭘 그렇게 막 뒤적뒤적거리고 있어 아 저.. 책이 있네 여기 책이 어, 누가 나 투어 쏠라 그래 정리.. 아 이게 NPC구나 얘가 지금은 너 눈가리가 이상한데 너 일단 있어봐 어? 연비다! 나 왔어. 비소라. 어? 이 NPC가 많은데. 어? 지금 저기도 두 명이 있는. 전 죽은 거야? 잠깐만 가보자. 어머. 죽었어? 어디 꽂혀 있잖아. <웃음> 야 제조법. 야 돌이랑 막대기 얻으니까 지금 제조법 가능하거든. 오. 응. 가방 열어가지고 톱니 바퀴 보면은 이게 조합법이 있네.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방수포에 담긴 거 있어. 아 누르고 오른쪽에 톱니바퀴 누르면 열려 아하 오우 어무전기도 아, 있어 오케이 어, 어 뭐야 이 게임 마이크 켜졌어 손도끼에다가 지금 안내서에다가 GPS 추적기도 있고 야 요거 근데 그래픽 되게 좋아졌다 아야 텐트 얼른 만들어야겠는데 우리? 어, 손도끼로 어, 지금 나무 캐는 거야? 나무 캤어요 우와 우와 나무 베지는 것봐 우와 이야 이야. 나무 넘어가요. 넘어 가요. 조심하세요. 그 살짝 실성 같은 거 뜨거든. 어. 오 그러면 일단 거점부터 제작을 할까? 그러시죠. 일단은 음. 요 해변가에서 그래도 밤을 좀 나봐야 되지 않을까? 어, 오케이. 오케이. 나 궁금한 게 그리고 여기 이거 이 취약한 부분 캐면 야 이거 돌려깎기 하면 잘 된다 빠르게 된다 맞아 야 이거 집 우리 얼마나 크게 하려고 무슨 뭐 배를 만들어 아아 아, 아파 어 뭐야 나왜불 붙었어? 여기 모닥불 있어 어야나 뭐야 불 붙었어. 불 붙었어 물로 들어가 물로 들어가 물로 들어가 우와 드디 세웠다 기둥 어떻게 한 거지?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? 양 옆으로만 쌓고 있는데 오잉? 너 어떻게 세웠어? 어, 휘... 나, 세워... 나 세울 줄 알아 와.. 나소리 거의 뭐.. 나무 살인만데 <웃음> 근데 2D처럼 기둥 박지 않으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? 나중에 기본 마루가 있어 아 진짜? <웃음> 2D야 근데 너만이 지금 지, 집을 좀 집답게 짓고 있거든? <웃음> 집안아았어요 내가 아유. 나무 갖다 줄게 오케이 오케이 실종된 사람 찾다가 지금 표류된 건데 되게 침착하게 집 짓고 있음 콩나무로 일단 잠은 바로... 자야지 근데 잠은 자야지 하면서 텐트가 아니고 진짜 목조 주택을 짓고 있음 <웃음> 이거 근데 밤 되면은 원때는 막 원시인들 식인종 같은 애들 막 찾아왔었거든 그러면 막 횃불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안 놀라려면 이거 이거 보여? 우와, 너 반으로 쪼겠네. 어. 아 바닥이야 그게. 어. 어 이게 바닥이야. 이렇게. 야, 근데 야집 뚝딱인데. 텐트 쓰라고 한거 아니었어? 어, 분명히 나 텐트로 읽었거든 근데 목조 주택 지어버리기. 텐트를 쓰면 위험할 수도 있을 거야. 맞아. 왠지 이 섬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다고. 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. 근데 이 주변 나무들 다 없어지겠는데? 우리 <웃음> 지금 실제로 여기 숲이 좀 일부가 사라졌어. 분명히 많았거든. 점점 나무를 하러 멀리 가야되는걸 컨텐츠 <웃음> 이름 더 포레스트에서 <웃음> 포레스트 없애기 게임 이름 이제부터 손오브 더로 바꿀게요 여러분 은근 해저가 얘들아 약간 맞아, 불 어떡해. 만들어야 돼, 불 지금 새, 넷이야 나 아, 그러면은 횃불 같은 거 만들 준비할게, 내가 어팀때 계단에 야 이거 요새 지을 수 있겠다 요새 이러다가 뭐지 근데? 이 빨간색 천이 뭘까요? 그러면은 어떻게 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천 찢으면 된대 야쟤 누구야? 야! 저기 수영복 입은 사람이 왔어 어? 어? 다리가 어? 세개야야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왜 뭐야 팔이 세개고 다리가 네개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? 어, 어? 도망간다 이거 버그야 아니면 저런 거야 원래? 아, 어? 집 열심히 여기서 찍고 있었는데. 야, 야. 동굴 안에 구조물이 있어, 여기. 어? 어? 이거 거 이제 탐사로 들어가다 많이 좋던데. <웃음> <웃음> 와! 아! 쥐 아, 소리, 쥐 소리 났어. <웃음> 어? 님줄? <웃음> 아, 얼굴 세야겠게 죽인 것 봐. 아, 부서진다. 부서진다. 야, 어떡해? 아 저런 거 저런 거 부수면 안돼 우리 저거 다 지금... 부수면 저 사이에서 뭐 나올 거같아그지와 깜짝이야 근데 진짜 저런 컨셉인가? 어? 아니 여기 문 만들라고 야문 저기 문 매달려 있는 시체 옷 어떻게 벗겨갖고 찢을 수는 없는 건가? 어? 도끼로 패봐 죽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이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맞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야야 새 죽였다 <웃음> 지금 계산 5시 40분이야 모닥불 피워야돼 어 일단 모닥불 피고 있어봐 나 지금 고기 얻어갈게 잡아 얘들아 내가 고기를 가져갈게 야 뭐야 갈매기가 이거 시체 쪼아먹어 실제로 나중에 해골 되나 이거? 와 모닥불 피워야돼 모닥. 그럼 바 미쳤다 그거가 지금 중요한게 아닐텐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어둡다 아무것도 안보인다 불온아 얘들아 이거 고기 구울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야나 덜이 켰는데 먹은 것 같다 어? 지금 먹어볼까? 어떻게 되나? 어굴 존맛탱 야! 아 망했다 야그 타이밍에 먹는게 맞아 살짝만 데쳐먹는게 맞아 야 근데 물은 어떻게 보충하지 우리? 야 원래 그냥 자야되나봐 짝대기랑 방수포 빨리 해갖고 짝대기를 들어서 여기다 꽂는거야 아, 아야 아 부러... 불어 <웃음> 아 그게 아니고 아, 리아첫 번째로 방수포를 바닥에 깔아야 된다 이렇게 깔아 짝대기를 이렇게 들어서 설치를 딱해 여기서 잘수 있는 거야 음 이딴 데서? 제트 버튼 눌러봐 여기 어 그러네 야 일단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누구냐? 어디 서 <웃음> 누구야 이거 <웃음> 됐다 오 바로 되네 어, 굴석화 있어 석화 아, 그래?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어, 그러네 배고픔이 차는 거 같진 않아 보여 이게 스테미나지 스테미나 굴을 좀굴울수 없나? 그냥 바로 어. 먹어버리는데이한 번만 짧게 누르면 퇴집한다 아이씨, 구워먹을걸 뭐 아 근데 이런 거 생으로 먹어야지. 물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, 물?